오픈 튜토리얼스와 생활코딩이 머신러닝 야학 3기를 모집합니다. 머신러닝, 한국어로는 기계학습이라고 부르는 이 기술은 기계를 학습시켜서 기계도 사람처럼 판단을 할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. 2021년 7월 19일부터 30일까지 총 10일 동안 진행되는 머신러닝 야학은 순수하게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작은 학교입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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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수업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코드 없이 머신러닝을 사용해볼 수 있는 도구인 오렌지3와 코드로 머신러닝을 할수 있는 도구인 탄서플러 수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. 머신러닝 예약팀에서 제시해드리는 수업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맞는 학습 전략을 세우시면 됩니다. 한편 공부를 하다 보면 막막한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. 약간의 자극으로도 이런 순간을 넘어설 수 있거든요. 이를 위해서 머신러닝 야학에서는 조력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. 현업의 머신러닝 엔지니어들로 이루어진 조력자들이 기술지원과 진로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을 돕겠습니다. 이 수업을 마치고 나면 머신러닝이 무엇이고 무엇을 할수 있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생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. 다시 말해서 꿈을 갖게 될 것입니다. 이번 여름은 머신러닝 야학과 함께 하시죠. 자 준비 됐나요? 출발합시다.